먹고 바르고 레이저를 같이 해서 삼박자를 맞춰서 치유를 하게 됩니다.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 지금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살레임의 강원장입니다.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이 여름철에는 약간 저 얼굴도 칙칙 하고 모공도 넓어 보이고 그랬다 라고 하면 가을이 되면은 여름에 받았던 그 자외선 조사량이 다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? 근데 이 기미라는 게 과연 자외선 때문에만 생기는 걸까요? 실장님 휴가 다녀왔어요? 요 근데 왜 이래요? 저안네 근데 제가 스트레스 준거 아닙니다 <웃음> 기미 치료를 할때 단순히 우리가 뭐 레이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바르고 색소 레이저를 같이 해서 삼박자를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. 저도 색소 치료를 할때 주로 많이 쓰는 약제가 어떤 게 있냐면 트라넥삼사라는 약재 타는 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 이외에도 뭐 하이드로키놀론 같은 그런 바르는 약제도 있긴 하긴 한데 약간 좀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간혹가다가 또 피부가 하얗게 되는 백반증 생,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용했었을 때 오히려 얼굴이 더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제제인 이런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안 사용하죠 <웃음> 난 자극 주기 싫거든 <웃음>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치료를 하는 게 저도 편하고 환자분의 입장에서도 편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트라넥 3사라든지 아니면 비타민C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트라넥 3사 바르는 거 있죠? 음... 자체 홍보 <웃음> 자 그럼 여기서 트라넥 3사는 무엇인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트라넥 3사는 원래는 지혈제로 쓰여요 그래서 약간 고령이라든지 고지혈 같은 게 있다라거나 하면 은이 약을 쓰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긴 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세고치료를할때이 제품을 같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항염 작용이 있어요 함염지? 항염 항염 항염 발음 정확해 안 정확해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네왜 이게 중요하다 어,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미라는 거는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성 질환이니까 이게 굉장히 약간 좀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제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염증 반응을 떨어뜨려 줌으로 인해서 기미가 심해지는 거를 예방하는 거죠 사실 기미가 심해지는 원인은 뭐 자외선 때문도 있고 내가 또 만약에 좀 호르몬 제제 같은 걸 복용을 한다 그러면 호르몬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나이가 들어서 약간 좀 피부 안에 있는 기저막이 약해지거나 했었을 때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도움을 주는 약제가 트라넥삼산입니다. 근데 이김이라는 거는 먹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.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죠. 그렇죠. 하루에 3에서 9g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사실은 항산화제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면역력도 증강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피부 진피층내에 있는 뭐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그런 부속기관을 갖다가 재생시켜주기도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 속 깊이에서 좀 미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비타민C와 트라넥 삼사를 미백 치료하는데 가장 으뜸이라 생각하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 약을 좀 드시거나 바르면 미백 치료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나 이거 써봤는데 지금 효과가 없어 3일 썼어요 나 이거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 한달 썼어요 사실 한달 정도쯤 됐었을 때 아주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어나좀 달라 아진것 같아 라고 느끼는 시점은 석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백 치료는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 끈기 있게 꾸준히 힘들어. 하는 게어네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 실장님 왜못하니이 미백 치료는 무엇보다 끈기가 중요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<웃음> 근데 우리 실장님은 유전성이 미정성이... 저는 상대적으로 유전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. 그래서 저희 엄마도 약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아마 저도 그래서 약간 기미가 좀 심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어 제가 좀 스트레스를 좀잘 이기는 편이죠. 그쵸? 아닌가? 그치. 그거 말고 또 하면 좋을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요즘 사람들 약간 페이스 디바이스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뭐 갈바닉, 이온 토, 크라이오 용돈 같은 거 네네. 그리고 뭐뭐 뭐 LED 같은 거 가진 거 있잖아요 그쵸. 그래서 그 사실 그런 장비로 안티이징까지는 아니지만 립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한두 번 사용해서는 이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석달 동안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깔끔했나요? 황영, 황영, 황영. 집에서 군더더기가. <웃음>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